이어서 전국 탑텐 가요쇼가 방송됩니다. 가구인 방송, 따로 끓일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음향 좋다. 100도씩 끓인 물을 즐길 시간 더 깨끗한 이어서 SBS 뉴스가 방송됩니다.